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짜라라라란 짜잔 핸드폰을 바꿨어요 바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로 이걸로 바꾸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같이 오늘 그거 공유하려고 하고 아 일단 제가 무슨 색으로 바뀌었냐면요 어차피 여기에서 보셔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나란 딥 퍼플, 가장 메인 컬러죠. 이번에 아이폰 14의 메인 프로 딥 퍼플, 엄청 실물이 훨씬 예뻐요. 뭐랄까, 약간 세련된 느낌, 그리고 옆면, 이 옆면도 너무 예쁘고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좀 먼저 사고 싶어서 애플 그 홈페이지에서 맨날 맨날 재고 하인을 했거든요. 어느 날딱이 제품이 재고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사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봤던 재고가 잠실점에 하나 있을거예요 있고, 애플 잠실점에 하나 있고, 가로수길점에 하나 있어서 가로수길점에서 픽업을 하려고 가로수길 누르고 결제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결제하는 동안 가로수길 지점께 솔다오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실점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 저는 그리고 애플 잠실 매장은 처음 가보거든요. 처음 가보는데 가가지고 잠실점은 좀 작더라고. 맨날 가로수길점만 가봐가, 맨날 가로수길점만 가봐서 가로수길점은 되게 크잖아요. 그에 비해서 잠실점은 조금 작은 느낌이었고, 사람도 그렇게 많이 복작복작 복작하지 않았어요. 가서 조금 구경하다가 직원분께 구매한 거 픽업. 파로 왔다고 하니까 그 픽업대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래서 픽업대에 가가지고 제가 구매했던 건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물건을 넘겨주시는데 거기 직원분께서 어 오늘 이거 새로 구매하셨으니까 축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좀 엉겁결에 그냥 아 네라고 했고 또그 직원분께서 영상도 찍어드릴까요?라고 해서. 어아네 아, 하고 아, 뭐제 이제 핸드폰을 넘겨드렸는데 분, 네. 앞에 한번만 주목해주세요 네. 앞에 계신 한세영 고객님께서 이번에 4년만에 무려 4년만에 아이폰을 새로 교체를 하시게 됐어요 오. 연말까지 건강하게 아이폰과 함께 시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물론 애플에서는 뭔가 새 제품을 사면은 축하를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처음 받아보는 축하였어요. 처음 받아보는 축하였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더 훨씬 큰 축하를 받아서 되게. 아 부끄럽다 약간 이런 영상인데 아무튼 좋은 추억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잠실점 갔을 때 케이스도 같이 구매한 건데 케이스도 보여드리면 이거 이번에 나온 색이에요 이거 라일락 실리콘 케이스고 라일락 컬러입니다 이게 진짜 예뻐요 아 화면에는 사실 이게 예쁨이 잘안 표현될 것 같은데 연보라색입니다 되게 청순한 느낌의 색깔 근데 제가 이거 구매하면서 놀란 게 이게 69,000원이에요, 가격이. 아무리 환율이 진짜 정말 많이 오르고 그랬다고 해도 이 실리콘 케이스가 69,000원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거 한 5만원이면 실리콘 케이스 샀던 것 같은데 실리콘 케이스가 한 5만원이고, 뭐야, 그 가죽 케이스가 6만원 넘나? 약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세상이나 실리콘 케이스가 6만 거의 7만원 돈이라서 좀 많이 놀랐는데 겉에는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고 안에는 약간 벨벳 같은 자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저의 핸드폰 구매기를 같이 얘기를 해봤고 어, 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 사용 후기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좀더 써보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